가서는 지방 두시뭐 어, 아이 메오늘좀 일찍 쳤지 어, 30분만 이제 저더 있지 아직 시간은 어. <웃음> 30분만 하면 어제 요보 치보자 믿게 하면은 무진이 자꾸 해야 되겠고. <웃음> 또 해야 그만 20일 가서. <웃음> 이성이 걸림이라 두성이 발로가다 이게 재미있는 게 들어봐 청량 대법안이가 어떤 데이제제지낸 날이지 성제 성제 앞에 제지낸게 앞에 이제 올라가서 무슨 설법을 하는 게 있어 어? 성제전에서 상참을 한다는 것은 참이라는 것지 소참 만참할 때법문하을 참이라고 하요 어? 상참을 할때 그러니까 여름이 뜬 모양이라 상참을 할때 법사에 뜨고 올라간 게저문 앞에 발을 턱쳐 놓은 게 어둡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바람이 안 되는 게그래도뭐니라 상참을 할 때에 아니가 법안이가 좋으시니 손을 가지고 저 발이 가려 가지고 게 주렴 주렴이지 손을 이에갈수 있다 그건 묵시지 저발좀 걷어라 이 소리지 말은 안 해도 손가락이 말을 해거든 <웃음> 손가락을 로서 발을 갈수 있다 그, 그래, 그, 그래 그때에, 상하판에 있는 중들이, 상판에서 하나 나오고 하판에서 두주 일어나가더니, 발이 늘른게 한쪽 소리에 걷어올려. 한쪽 부터 둘이. 발이 큰게 까걷어올 게. 한가지 가서 발을 걷어매. 양쪽에서. 법원이가 보더니, 그럼 한 놈은 견성한 놈이고, 한 놈은 견성을 못한 놈이구만. <웃음> 이랬니라. 일득일슬이라한 놈은 얻은 놈이고, 한 놈은 이런 놈이다. 굳이 그라고 <웃음> 뭐든 우린 봐도 몰라요. 무문이가 이제 그건 본칙이고 자, 무문이가 차도 하라 또한 일이라 이, 이것이 이 말이여 어느 님이 없고 어느 님이 이러나 말이여 두 님인데 말이여 하나는 얻고 하나는 이렇다 캐시니께 약행자리 해야 만약 이속을 행하 가지고라 착득 일상가가 내면 일척안을 갖다 일척안은 지혜의 문제지 착득을 한다면은 말이야 변지 청량국사 폐걸처니와 문덧 청량국사 청량 대청량어 폐걸처 폐걸처는 폐걸들을허물라 그래 딱해서 말하면 폐척을 쳐 허물이지 폐척을 쳐두 곳이 다 허물하냐 폐한 곳과 빠진 곳 폐척을 허물라 그래 폐걸처를 허물 된 곳을 알 것이거니와 연수여시나 비록 그로이 비록 이와 같으나 절기 행 덕실리 상냥이다 간절히 덕실리 덕하고 시라고 하는 속을 행해 가지고 분별망상 사령을 하지 말아라 이랬네 상냥은 분별 분별을 일으킨 상냥이라 응? 또송해가로대 근기명명 철태곤이로다 그 걷어서 올리는 것이 밝고 밝아서 태공을 다못짓어 그렇지만 태공도선, 어, 진짜 나이야. 태공도 오히려 이건 우리 종엔 합하는 게 아니다. 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공 한가운데 무해하고 아주 밝은 기운이 들어야 되지, 자. 응? 쟁사, 종공, 도방하고, 어떻게 공으로 쫓아서 도무지 방화를 해 뿌리고, 해 뿌리고, 밀, 밀, 밀, 면면하고 밀밀하고 해서 바람도 통하지 못하는 거 그거와는 같을 수가 있겠느냐 같은사가있에느 어? 그게 민민밀밀불통체가 그것이 진짜요 그것만 같지 못하다 됐지 어. 또 27제는 신불이 아니다 이 신불이 아니다 이랬네 남전하상이 어던데 주임으로 이르되 도리어 저 사람으로 더불어서 설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다는 게 보통 사람을 대해서 법을 설하는데 사람을 대해서 설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서 그래서 남전이 이럴 때이는이라 이랬단 말이죠 성이 이럴 때 어떤 것이 사람으로 더불어서 설할 수 없는 법입니까 설하지 못하는 법입니까 아닐 부정에 못한다고 해야 되지 어? 못하는 법이니까. 남전이 이래대. 이 마음도 아니고, 이 부처도 아니고, 이 물도 아니냐 그게 보통 사람의 법이 아니란 말이오. 그게 사람을 대하여서 살할 수 없는 법이다. 염제, 무문이 가로대. 남전이가 말이오. 이, 이중어 한물엄을 입어가지고 말이오. 입어가지고, 직덕 바로 가사를 천진할 뿐이오. 체진이가 자 전진인가 말이다 자기가 그 그만 저그석을다 그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말이야. 낭당불설하다. 낭당한 그만 이기죠. 당황한 게야 당황하기를 적기, 장 당황한 것이 적지 당황이 하는 것이 적지 않아도 다. 항망스럽게 하는 것이 적지 않아도 소리야. 당황, 낭당이나 썼나, 당황이나 썼나, 같은 소리야. 어? 낭당이라 그러지? 낭당이라 그런 건, 저, 왜, 항당스러워서, 왜저 항당하고, 뭐, 이제 실직 업무 있지, 왜? 에? 실직 업무는 항당하다고 그러지, 응? 어? 이거 항당한 거면, 하 항당한, 항당함이 적지 않아도다이 말이야. 낭당. 별 문제를 다 써. <웃음> 가사를, 저거, 치진한다 소리는, 뭐, 치진이뭔 뭐 거죠? 무슨 취지 거죠? 그러면 자기 사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만 좀 무슨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적지 않냐다 이 말이야 어? 됐어요 또 송해가르대 정령 손군대이라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거 너무 자세히 친절한 너무 친절한 거 그걸 정령이라 그래 너무 친절한 것도 저 상대자의 덕을 잃게 한다 어? 무언 이역이나 말을 오히려 잣다리 말이 없는 것이 참으로 공득이 있다. 됐어? 임종 창의변연장푸린바다가 육지가 되어 육지가 푸린받아 되는 그창의변함을맺길지연정 불이 불이 군통이라 그대를 위해서 이 소식은 통하지질 못하겠다. 법을 아주 아끼는 기라. 됐어? 존중이 3 8여덟째는2물째는열개공긍정띠가처럼면 <웃음> <웃음> 좋을긴데. <웃음> 2물여덟 보다 3 8여을 가뿌리면 십을 지울 거 아이가. <웃음> 이것이 여 나오는 만 저거에서 저거그저그 주건강이 여기 나오네 바로. 이게 얼마 남았어 조금만 하면 돼 들어요 이건 지운 법문이요 스물여덟째는 구향용담이라고 오래도록 용담용담 하는 소리를 들었어 뭔데서 어? 용담이가 장하다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자 요거 합니다 용담이가 어떤 때 덕산이가 이, 이제 저 밑에 가서 이게 도로 놓고 이제 저것이 저어 염지에 가서 그 자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본체에선 거꾸로 돼가지고 이도이 얘기가 여기 얘기를 아까 얘기마치면듣고 하면서 있겠어 이게 순서가 바뀌수있니까이 밑에 염지에 가서 나와 <웃음> 아까 저 얘기했듯이 주건강인는 건강경을 평생 잃어가지고 건강경에 통했던 만이라 이거. 건강경을 하도 많이 일렀어. 건강경을 통달했다고 해서 이제 별로가 보면 죽은 거 아니라. 죽은 거. 이게, 이게 내양주 덕산지입니다덕산지 박맹이 잘 쓰는 사람. 그래가지고 들은 게뭐 적어도 이게 부처님 말 들으면 삼마성직업을 두고 육도만행을 닦아가지고 이래 난인능인하고 참기 이런 것을 능히 참고 난 행능해야 행하게 이는 것은 을 행해가지고 이리 치면서 부처가 된다는데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남방에 무슨 선방에서는 말이오. 러면 조범석승이라 이제 법문 한 마디만 잘 들으면은 이런지야 한말래에돈방생사하고 몰록생사를 이제 뿌리고 조범석승이라 아침엔 법무부 등 절대 가보니 성인이 되어 뿌렸어. 그런 법이다. 가니 그, 그, 그, 저, 마구이 법이지, 사람 법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건강경을 <웃음> 한진 잔뜩 짊어지고, 건강이 속엔, 그땐 청룡이라는 스님이 소를 한게 있는데, 청룡소지, 그게. 청룡소를 짊어지고, 그걸 찾아가는 게라. 찾아갔는데, 그가, 땅님이 어디라, 여기, 덕산인가? 그, 그가, 여 덕산이 아니라, 용담이, 용담 땅이, 용담이라. 나 그거 이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아닌가? 그건당 듣던데. 그거 이제 가다가 며칠 이제 걸어다닐 때인게 걸어가 가지고 그 이제 용담이 저 이제 산꼭대기 있는 것만 산 밑에 좀 갔던 말이야 가가지고. 한낮 에는 배가 고프거든, 고프니까. 그 어디 정심을 좀 먹으려고 보까이떡 예, 파는 집이서 떡을 이제 예, 떡 파는 집은 보면 상에다가 치루를올려놓고떡 파는 걸 표시해 를 놓거든. 응? 어? 그거 들어갔다. 거느에 말이 앉으면서, 요거 주인, 내가 정심을 좀 먹겠으니 떡을 좀 파시오 이랬던 게야. 그 노파가 살랑살랑 하면 나오더니 말이야. <웃음> 어디 그 신입 그질문적으 지금 뭐요 물어요 뭐요 물어요그 건강입니다 그는 노파가 보통 노파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내가 신임한테 물어 가지고 신임 대답을 잘하면 떡을 밝히고 신임 대답을 못하, 못하면 신임한테 떡을 안팔겠습니다 이거 물으라고요. 저거. 저거 뭐 대단히 배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옛날 들은 게근강경에는 그, 그, 이런 사람이기 때문요 이래요. 뭐란 말이요.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소리 있는데, 뭐 우리 마음에는 과거 마음도 흘러가는 게 없고, 현재 마음도 없고, 미래심도 이게 없는 것이 그런 경우 그, 그 말이거든. 그렇다는데, 신님은 어떤 마음에다가 점을 쳐려고 해서 점심을 잡수겠답니까? 묘하지? 어떤 막과거심불가도기는삼세지을도불물 가득인데 나가게 집에다 어떤 난 마음에다 점을 채라려고 점심을 달라 갑니까 꼼짝 못했지 뭐 그래가지고 그만 그래도+ 그래도 기운이 안 쭈그러지고 이+ 이 근방에 어디 그 선지 시이가되 있냐 면이게 요거 조금 조+ 조+ 올라가면 용담이란 데가 있다는 게야 그걸 가라는 기라. 그래, 그걸 올라갔지. 또, 안니 금방, 응? 어? 어? 어, 그거 올라갔지. 그, 이제, 굶고 올라가서, 그래도 안니 금방이 덜 떨어졌어. 그래, 그걸 가보니 용담이, 이 뒷짐을 쥐고 다다허다 부척장에 있는 노인이, 노쟁이. 그 가서 또 금방진 소리가 툭 터져나와요. 뭐라고 니냐 구향 용담이란 이 소리가 있거든. 오해도록 용담을, 여기, 그, 제목이라 봐. 제목 봐. 오래, 도록 용담, 쓴물을 미아려 했다선, 용담, 용담, 용담 한 소리를 들었더니 말거든. 그렇지? 친도 용담하니, 친이 용담에로 오니까, 단불견 용불은 이러다. 못도 못 보겠고, 용도 못 보겠다. 이랬단 말이오 그이 노제이 설렁설거니 옆에로 오더니, 여 앉으라고. 그대가 친도 용담부와 친이 용담해를 잃느냐 물었단 말이 침 용담을 잃었으면 볼긴데 <웃음> 용담을 못 잃었기 때문에 안못냐 이런 말이여 어? 군이 친도양담 부하한 게 꼼짝 못 했어 에이 그거 허튼수작 버리지 말고 우선 들어가자 이거 <웃음> 들어가지 고뭐 이제 거기서 법문을 했는데 법문을 하다 보인 게그만 밖이 컴컴하게 어두웠어 정샘도 못 먹은 데다 쪼록쪼록 이 배가 <웃음> 그 다음, 너뜨로 보면, 어디게 됐어? 그래서, 이제, 법문에 취해가지고 말이요. 취해가지고, 저녁 먹을 듯 모르고 자꾸, 그래, 법문을 묵고 앉았으니까 굿만, 구석, 구얻어두워 가서 저녁 먹고 자지, 이래요. 자지, 그러니 그래, 이제 나가려고 밖을 열어보니, 밖에 공면 강큼해. 캄캄해. 강금해서 처음으로 간데 촌도를 이룰 수가 없어. 처음 길에다가. 아이, 밖에 얻어서못 가겠습니다, 이게 <웃음> 지촉을, 그, 심지에다 불키는 게 있지, 왜? 지촉을 불키줘요. 그래, 죽일래, 바다가 가려고, 바다가 혹 불을 꺼버렸어. 그때 탈강 열렸어. 그때 탈강 열렸어. 이게 그런 얘기라, 이게. 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탈강 열린데, 요, 이제, 책이 가면서 하지. 으아. 어. 올해 트럭 용담을 들었다 했지, 응? 어? 그, 친이 용담에 일어났게, 못도 못 보겠고, 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지 않았어? 이게 이제, 그 제목을 요, 늙자면 띵기요. 용담이가, 어든 데에, 덕산이가 천익을 해서, 밤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 자요. 밤까지 일어서. 그니까, 밤을 했더니, 담이가 이러대. 밤이 짚었으니, 자네가 어찌, 니를 가지를 안 하는고, 이랬단 말이요. 응? 산이가, 산이가, 이제, 처음으로 간득산이가 드디어 진중하고 진중이란 건 이거 봐진중은 인사하는 기라 이게 떠나려고 자기 떠나는 게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는 걸 진중이란 그래 어? 또 저리 밖에 나가면 어디 잘 댕겨 오시요잘 댕겨 오십시오 하는 소를 진중이라고 써요 중국 사람들은 인사하는 말이야 진중 진중하소서 하고 이게 인사하는 진중하시옵소서 진중하시, 하고 이러는 게 그게 진중어 인사를 하고, 이 말이지. 자, 산이가 드디어 진중, 진중, 진중화소서 하고, 그래, 벌을 갖고, 어, 저, 저, 발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위면 어두운 것을 보고, 캄캄하지? 돌이어 이제 방에 돌아가 이래되, 위면이 어둡습니다. 껌냔 그면 어둡단, 어둡단 말이지. 가이가 이래, 이게 지촉을 점쳐가지고 도여라 건네주니까 산이가 덕산이가 받으려고 받으려고 막 하는데 말이야 용담이가 문득 혹부어 껐단 말이야 불어서 멸해버렸단 말이야 덕산이가 어차야 호련유생이라 호련이고 만 깨달았다 그리고 호련이 깨달았 반가울까야 문득 얘를 지으니까 용담이가 이렇게 자네가 무슨 나 도리를 꿨건데 받는고 또 사니가 이럴 때 모가비가 오늘 부통은 이때 중은 그조실친들말그 선방에 선 생각했던 말을 모두 신용을 안하고 믿지를 안했는데 오늘로 조차 감으로는 천하 노하산들어 철두를쇳바닥을 말이지 이심지 않겠습니다 이랬어 그게 이제 서로가 의정이 됐지 그이 터널에 이르러서 용담이가 이제, 저, 법자에 올라가, 가서 일기를, 이거 대중이 주어갔냐는 개중에. 이걸, 오를까 짤, 그걸 개중이라 일러요. 개중. 여자와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요자. 여자와 마찬가지였어요, 요거. 어? 개중에. 그전에 배웠지? 강당성. 이 대중 가운데 소리요? 개중에 육의 하나님 나탄 놈이 있으니 말이오 그님이 생기기를 어금니는 저금수도산이라고 있집에, 금수와 같고, 이이번 이, 말이요, 피피 단지와 같다. 대단히 금액이있때문요 그야 아여아여검사하고구사할분아니면그 대단하지 그런 놈인데 일봉 타다해도 방면을 가지고 법을 쓰는 고한 방면이 때리도 말이야 머리를 안돌끼어 꿈쩍하는 놈이란말이야 일봉으로 탑을 휘두르고 그랬지 한봉으로 한 방면으로 두드리도 머리를 돌기 안해 이님이 타시일에 가서 훗날에 가서 고봉정상을 행해가지고. 내 의도를 세워갈 것다 어? 어이, 이런 놈이 하나 생겼다, 이게. 그렇게 이제 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덕산이가 드디어, 이제 그때 후회가 나니까, 내가 일평생 진작에 이런 법을 만났더라면 좋을 긴데, 이놈의 건강경을 수, 밑에를 잇나고, 이놈한테 쏘아가지고 큰일 날뻔 했다는 게, 어? 이거 고소리야. 그 덕산이가 드디어, 저, 글망 속에 짊어지고 온그 소초를 취해가지고, 저 법당 앞에 가, 가서 한 햇불을 가지고 살라며, 이, 이래 떡 태우려고, 우리 왜 저, 소대에 가서 뭐야 태우고, 왜 이제 위패 태울지 있지, 왜? 응? 어? 소개해서 이럴 때, 내가 평생에 온갖 헌변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없다 그 전에 헌변 다하던 것은 한 터르기를 저큰홍공하다 붙이는 것 같고, 그렇지 어디 갔어? 허공에다 둔거 갖고 궁재 현대니 약 1호 치어 태어라 그랬지? 고 1호 치자를 1호 치자 이래 썼지? 1호 치자 1호 치자 이래 쓴 것을 어은 데는 요 치자를 쓴 데도 있어 의미 같은 게 이거 뭐 비슷한 게 괜찮아 1호 치어 태어라 가는 눈썹 트럭이 하나를 이큰 홍에다 두는 것같아 불치자도 좋아요 그리고 갈치증거가 세상에 축기를다 하는 것이 요진한 법문을 다 하는 것이 그 전에 하던 것이 사 일적투어가 아니라 한 물, 물방울을 그 학은 바다야 바다에다 던지는 것 같다 그 전에 하던 짓은 참말로 시다 땋고 이 불을 지 대지를 못했다 이기지. 그래가지고 소초를 잡아가지고 먼저 불을 따서 태워서 태우고서 이에 예, 이에 예. 그 용담 화상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 예사하다. 예를 하고 사직하고 갔다. 됐.